오늘은 오버월드의 평화로움을 뒤로하고 뜨거움이 살아 숨쉬는 네더월드로 떠납니다. 이곳은 용암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네더월드 한복판. 나약한 생물은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죠. 네더 세계에는 잔혹하고 무서운 생명체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강은 아마 이 몬스터를 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바로 위더입니다. 위더는 마인크래프트 내에서 가장 강력한 스킬과 높은 체력을 보유하고 있는 보스 몬스터입니다. 위더 스켈레톤의 머리통 3개와 소울 샌드 4개만 가지고 있다면 쉽게 소환이 가능하죠. 위더는 위더 스켈레톤의 족장 역할을 하는 개체인데요. 플레이어가 직접 소환하지 않는 한 볼일이 없어 존재 자체에 대해 부정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최근 악성 플레이어가 소환한 위더가 징징이 마을 하나를 소멸시켜버린 충격적인 소식으로 인해 위더의 존재는 사실이란 것이 밝혀졌고 전국 징징이 협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마을의 철굴렘으로도 위더를 잡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더의 공격을 막아낼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징징이 성직자협회는 위더에게 거액의 현상금을 걸고 플레이어들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위더를 뼈빠지게 잡고 난후 위더에게서 얻을 수 있는 보상이 너무나도 초촐해서 플레이어들이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하고 잡는 의미가 거의 없었기에 외면해버렸습니다. 물론 위더에게 도전해보는 플레이어들도 있지만 위더의 체력은 베드락 에디션 기준 어려움 난이도에선 60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도전하는 족족 실패하기 마련이었습니다. 또 위더는 체력이 절반 이하로 내려가면 강력한 보호막을 발동하여 투사체 공격을 막아내는 횡포와 위더의 공격을 맞을 때마다 몸이 썩는 고통으로 사냥꾼들의 사기를 저하시켰습니다. 결국 위더는 마인크래프트 월드에서 독선적인 힘을 과시하며 몬스터들 중 단연 1인자로 부상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위더를 보게 된다면 싸우지 말고 피하세요. 위더는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겁니다